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택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파트를 떠나 상가주택에 사는 방법입니다. 저는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등 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건축탐구집이라는 프로를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아서 아파트를 떠나 상가주택을 지어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집과 인생 그리고 이런 집에서 살고 싶거나 이러한 집을 짓고자 하시는 사람들 또는 부동산 재테크 노후대책 등의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건축탐구, 집, 상가주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요즘 방송에는 m b c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와 EBS 건축탐구 집이라는 프로가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고 이 가운데 아파트를 떠난 사람들을 소개하며 여러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지난 영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판교 단독주택을 소개하였고 오늘은 아파트를 떠나 상가주택을 건축한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가주택은 대체로 지하와 1층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2층과 3층은 다가구로 임대가고 4층과 다락 및옥상정원은 주인세대가 사는 그러한 집을 말하고 이러한 건물에 거주도 하면서 매월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기 좋고 비싼 아파트 같은 집이라도 아무런 수익을 창출할 수 없지만 이러한 상가주택은 자신이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위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어 웬만한 아파트값이나 전세값으로도 이러한 꼬마 빌딩의 건물주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상가주택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가주택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죠. 은퇴를 대비해서 집 문제를 해결하면서 매월 수익을 만들려는 사람, 일정한 수입이 없는 노후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람, 부동산적인 장래성을 기대하는 사람,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 또는 직장에 다니면서 투잡을 해보려는 사람도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3, 40대의 젊은 직장인들까지 이러한 상가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요즘 아파트값과 아파트, 아파트 전세값의 폭등으로 차라리 그런 아파트값이나 또는 아파트 전세값으로 이러한 상가주택을 건축해서 집 문제를 해결하며 수익도 올리다가 부동산적인 장래성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특히 이러한 상가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아파트와는 달리 땅값 뿐만 아니라 건축비까지 은행 대출이 가능해서 웬만한 아파트값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 전세값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상가주택을 건축할 수도 있어서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오른 지금이 이러한 꿈마 빌딩의 건물주가 되는 적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상가주택으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도 많은데 이와 같이 여러 목적으로 이러한 상가주택을 짓다가 아예 이런 건물을 지어서 파는 사업인 집장사, 즉 본격적인 디벨로퍼로 나서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부모님의 낡은 집을 지어드리던 중 인근에 유사한 낡은 건물 소유자와 친구나 친척 등의 집을 신축해 달라는 부탁으로 이어져서 소규모 건설회사로 성장시킨 사람 퇴직을 앞둔 직장인의 부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가 이 상가주택 건축을 주도하다가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아예 여자 건설회사 사장님으로 변신한 사람 노후를 대비해서 상가주택을 짓다가 디벨로퍼 노후에 새로운 일을 찾은 사람 또 투잡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상가주택을 짓다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인들의 로망인 자기 사업을 하는 디벨로퍼로 전직을 하는 사람 등 처음에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거나 재테크, 노후대책 등으로 이러한 상가주택을 짓다가 아예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 등은 그동안 제가 건축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만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소개한 영상들을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상가주택의 거주성과 장래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만 살기에 좋고 특히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과 같이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값이 계속 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파트 전세가 시가 말았다고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로만 몰리는 것 같은데 포도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지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이 초과되었고 평균 아파트 전세값도 5억원이 넘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극히 최소한의 필수적인 기능만을 해결하기 위한 잠자고 먹고 싸기 위한 공간인 겨우 방세개의 거실과 주방 화장실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억원이 넘고 전세마저도 5억원이 넘는 이런 아파트가 수두르가다니 차라리 그런 돈이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버젓한 내집 그것도 매월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주인이 사는 최상층에는 아파트하고는 비교도 할수 없는 높고 넓다란 거실과 주방 방등 기본적인 공간 외에도 중정과 서재 등이 있고 다락에는 작업실 공부방 놀이방 기도실 창고 등도 있으며 옥상 정원에는 꽃밭과 텃밭 놀이공간 등 다양한 공간들이 있어서 코로나 시대의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등에 적합하고 다양한 취미와 문화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겨우 방 3개짜리 아파트하고는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또한 요즘 아무리 아파트값이 오른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경향이 계속될지 장담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상가주택은 매달 임대수익도 생기는 등 수익형 건물로서 향후 부동산적인 장래성이 유망하기도 하며 앞서도 언급된 디벨로퍼로서 새로운 사업모델도 될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비싼 아파트를 그냥 머리에만 이고 살거나 특히 엄청난 전세금을 아무런 의미 없이 묵혀두는 남의 아파트 전세사리하고는 별코 비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러한 상가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서 매입과 신축을 설명드리겠는데 먼저 매입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에 건축된 상가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신도시에 건축된 상가주택의 경우 대지가 보통 70 내지 90평 정도 또 4층으로서 건물 면적은 200평 내외인 건물들이 대부분이죠. 이러한 건물들은 대략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가격은 17 내지 30억원 사이면 매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1층 상가와 2, 3층 주택의 임대보증금, 그리고 4층에 직접 거주하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웬만한 아파트값이면 매입이 가능해서 은퇴자나 노후대책 등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의 이윤이 붙고 또 임대자가 있기는 하겠지만 낡은 데다가 자신의 특성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상가주택을 직접 신축을 한다면 땅값과 건축비 등 순수한 원가로 새 건물을 특히 자신의 특성에 따라 지을 수가 있어서 이러한 방법을 저는 강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땅값이나 건축비 등을 고려해 보면 대체로 13 내지 25억원 정도이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 이러한 경우에도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내지 1억원 정도의 보증금과 월 7,800만원 정도의 임대 소득이 있고 2, 3층 주택 같은 경우에도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대당 1억 5천 내지 2억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서 4가구라고 한다면 6억 내지 8억 원 정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라면 건축비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또 거기다가 4층에는 주인이 거주한다는 것과 또 여기에 신축우 경우에는 땅값과 건축비까지 은행 대출이 가능해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금의 흐름은 그야말로 웬만한 아파트값 아니, 전세값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상가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아파트를 떠나서 상가주택에 사는 방법으로서첫 번째로 건축탐구, 집, 상가주택이란 두번두 번째로는 상가주택을 지어 사는 사람들 세 번째로 상가주택으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 또네 번째로는 상가주택의 거주성과 장래성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상가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으로서 매입과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아무리 좋은 것도 자신의 여건이나 생각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가주택은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장점들 외에도 한평생 살면서 내 집, 특히 자신에게 맞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는 집 거기에다가 누구나 선망하는 건물주가 되어서 한 번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층간소음 걱정도 없고 아이들과 주부들에게 꿈의 공간인 다락이 있는 그러한 집을 지어서 자녀나 손자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하고 싶은 대로 집을 꾸미고 만들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집에서의 삶이 그 누구라도 바라는 한평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건축탐구집이라는 방송을 보면서 또 제가 전문으로 하는 이러한 상가주택 등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혹시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지금 왼쪽에 떠있는 제가 추천하는 이두 영상들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